음악을 듣, 틀어드릴 건데 곡이 세개가 섞여있어요 아, 아 이건 그냥, 그냥 그냥 첫 박자마자 최 네, 네. 그래. 곡을 맞아. 가수와 별명까지 정확하게 한주야! 아, 전남만큼 아, 어? 아니 어차피 전남만큼아니 어차피 얘한 <웃음> <그래>. 맞춰 <웃음> 제목이걸번이엉덩이자원이스반박불번이 1번이 1번이 1번이 1번이 1이 1번이 나이 1번이 1이 1번이 1이1이1이안 나. 이1이1이1이 1번이 1번이 이 1번이 <머리> 이 1번이 이 1번이 1번이 1번이 1번이 1번 미쳤나 <웃음> 봐. <웃음> 나 이거 아, 나 기억나는데 아, 근데, 근데 이게 보통 부르면 뒤에 가서 끝나는데뒤가 생각이 안 나. 아 이런 사운드가 나. 아 이런 사운드가 나. 이번 해보면 이야다 다 뒤로 와. 자 오로스 반박글가 퍼플키스 폰져나 머니의 미쳤다 미쳤어. 아 맞아. 미쳤다 미쳤어. 아, 미쳤다. 미쳤어. 죄송한데 미음치에 디그 미음치. 아그 아니야 미쳤다 미쳤어. <웃음> 미쳤다. <미쳤어. 웃음> 이번에 사칭 연산인데 연산이 아, 네, 제가 아는 팀의 음, 멤버 수를 이제 연산을 해주시는 마마무, 더하기 브로빈스, 곱하기 워더스, 에기, 원이, 더하기 퍼플키스. 잠깐 기억이 하시면안 돼요. 제가 쓰지 기억이 못하겠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자, 아니야, 아니야, <놀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2 <목소리나> 아, 이이아나억나나나나나나나나어4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 아, 아, <목소리나> 아, <사>, 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소. <목소리나> 소. 어들못 하네. 5초 안에 원어스의 노래 다섯 곡아 <웃음> 진짜 진짜 어 블랙미러 반박불라이 수노 가자. 3, 니 아니, 아니 건이 형. 이칠 사람이 어요 아니 막힌 아니, 해야지. 너희야 가만히 맞아. 있어. 가아 그래. 어차피 건이 보내는게 맞아. 이번에도 40년 사데아 진짜 40년 사 <웃음> 왜? 한 번도 나이에서 아, 뭐? 나이 몰라! 엠버 나이 몰라! 그우는 몰라! 아, 우리는 알지! 아, 나 나이 공공이야, 그거야! 아, 안채나너 그럼 공나나아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븐나기 서호, 더하기, 이도, 나기더나 더하기, 시나나기 환웅. 뭐나나나나나나안나는나나나 나가! 아, 아, 동야나가나동 지금 뭐, 빨리 나 나앉았어 나앉어 나앉았어 나어나어나는데 나앉았는데? 동주야 이거 허벅지야. 나안잖아동 아. 동 아. 동 아. 동 아. 동 아. 동 아. 동 아. 동 아. 동 아. 동 아. 동 아. 동 아. 동 아. 빨리 아. 동 아. 동 아. 동 아. 아. 어 맞나? 나한테 내가 아니, 25? 야 야! 아니야, 나 아니야! 봐아이기회한주다 여기서 거야 내가 나릭릴트릭릴트릭릴나 틀릴게 나가스트릭게너있으나 보여 드릴게! 아와 이거 어! 엉덩이 됐어! 엉덩이 어 아! 줘 그래. 아! 영 영. 영 누구였어? 두 명이 빼는데 영영아 오케이 아 내가 얘 나이를 잘못생겼가적 동시에 오늘 동일 겠지엉기아두 평가야, 지금. 가수까지 말해 <웃음> 일단, 일단 첫 번째, 원스의 인트로 타임. 두 번째, 10번째. 원어스 물과 기름. 세 번째, 피인 선배님 워터 컬러. 나나 연습? 빨리 빨리. 너무 어다 야. 아, 아, 아, 아 얘, 얘 아. 됐. 됐. 됐. 됐. 됐. 됐.